인간은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 날씨에도 대비하고 미리 감도 익혀보고 안전하게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네, 선생님. 동훈은 독감 때문에 못갈것 같아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건강을 지키는 1순위 이날을 위해 준비했지. 도시락 반찬도 미리 만들어 놓고 할배랑 같이 출 인사춤도 미리 배우고 게임도 미리 연습했지. 박씨 오늘 왜안 왔어? 그 엄나 재밌었는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건강을 지키는 일순위. 임시영감도 온데? 아이를 만나는 그날까지 아파선 안돼 감기? 미리 대비하면 돼위험 요소 미리 대비하면 되지 소화 문제? 다 미리 미리 대비하면 되잖아? 여보, 예방접종은 우리 아이한테 안전해 맞아도 괜찮아 그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건강을 지키는 1순위 튼튼이도 좋대